일반 등급의 씨앗 묶음 중 어느 것이 시간 대비 수입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호박머리 허수아비 하나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동일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영상의 준비기간 때문에 표본의 규모가 작아 오차범위가 크다는 점과 유동적인 시세로 절대적인 지표가 될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첫번째는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입니다. 씨앗 묶음이라고 했으면서 다른 것을 심는 이유는 묵음 씨앗을 만들기 위해 꿈틀꿈틀 지렁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80점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씨앗 묶음보다 사이즈가 작아 호박머리 허수아비의 심기가 어중간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는 것이 가장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은 성장시간이 3시간이며 성장이 완료된 후 7시간이 지나면 지렁이가 떠나가는 흙으로 변하여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농사 숙련도가 높으면 직접 심어서 캐는 것이 저렴하고 숙련도가 낮으면 꿈틀꿈틀지렁이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3시간이 지나면 이름이 지렁이가 모인 획으로 변하며 꽃 모양이 생겨납니다. 관련 숙련도는 농사이며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은 15입니다. 비숙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428마리 이상을 얻는다면 경매장보다 저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수선화는 적은 기후 가운데이며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입니다. 불투명한 연마제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수선화 367개와 향이 깊은 잎사귀 3개가 나와 총 17골대 95은 76동이며 시간당 3골대입니다. 엉겅퀴의 적응 기후는 온대이며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입니다. 물약제조의 재료로 사용되긴 하지만 수요가 매우 적어서 대부분 혼쟁시킨 약재로 만들어 판매하는 편입니다. 엉겅퀴 386개와 향이 깊은 잎사귀 2개가 나왔으며 약재로 가공하는 노동력 비용을 제외하면 총 6골드 51은 팔동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골드 8은 63동입니다. 효율이 개쓰레기네요. 장미의 적은 기후는 온대이며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입니다. 원 적은 기후가 대부분 온대인 것 같습니다. 장미는 잔뿌리 염료, 무역재료 등의 재료로 사용되어 꾸준한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장미 375개와 향이 깊은 잎사귀 3개가 나와 총수입이 18골드이며 시간당 3골드입니다. 다음은 창포입니다. 적은 기후는 역시 온대이며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입니다. 창포는 물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긴 하지만 수요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가공하여 다진 향신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창포 379개와 향이 깊은 잎사귀 1개가 나왔으며 가공하는 노동력 비용을 제외하면 총 8골드 17은 84동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골드 36은 30동입니다. 왜 사람들이 재배를 안하는 품종인지 알것 같습니다. 철축도 역시 온대기후가 적응 기후이며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입니다. 철축은 수산화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연마제의 재료로 사용되며 십자별 평원과로칼로카 산맥의 특산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경매장을 통한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철축 384개를 얻었으며 향이 깊은 잎사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수익은 13골드 30은 48동이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2골드 20은 8동입니다. 토끼풀은 적응 기후가 없으며 성장시간은 4시간입니다. 버그인지 표기 오류인지 모르겠으나 직접 심어보면 성장시간이 2시간 48분으로 엄청나게 짧습니다. 토끼풀은 가축용 사료 및 영양제와 잔뿌리 염료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의 영향이 없고 짧은 성장시간으로 말린 화초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토끼풀 391개와 향이 깊은 잎사귀 2개가 나와 총 17골드 10은 구동이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5금 70은 3동입니다. 와 효율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자주 수확을 해야 하므로 노동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네요. 나머지 작물들은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